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. 오늘은 일용근로자 대체인력으로 고용신고 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실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대신에 다른 대체인력으로 고용신고 즉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신용불량자라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다른 대체 인력으로 고용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냐 첫 번째, 고용 신고한 사업장은 허위 신고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, 다른 대체 인력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받은 실업급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번째, 현장소장이나 현장반장, 팀장 등 2인 이상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며 사업주가 그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. 따라서 건설현장에 적법한 근로자만 고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는 것보다도 다른 대체인력을 신고하는 것은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대체인력으로 고용신고 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